오디세이 케인 이게 진정한 반사기 아닐까? 그럼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 직후 상대가 임베를 왔습니다 근데 혼자 오셨어요? 그렇게 무난하게 게임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잘려도 계속 들어오는 상대팀 추가로 아트록스까지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게임이 시작되는 아니 또 왔어? 또 죽일게? 킬달 아니 킬 딸. 그렇게 사이레 텔까지 빼며 진짜 무난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블루를 먹고 두꺼비 먹고 늑대 먹고 세븐이 먹고 레드 먹고 바로 탑갱 가서 유사 다르킨을 혼내줬습니다. 없잖아요. 테리 테리 제 썼잖아. 없어, 없어. 어, 그리고 바텀에 갱을 왔습니다. 스웨인이 속박을 정확히 맞춰 주었고 무난하게 세븐 나이즈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정글을 정리해주고 블루카정해주고 탑갱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상타 W 아니 이런 친사 어. 캐...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0킬 3데스야 어? 어! 대답해... 다행히 아트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라인까지 박아줬습니다 그렇게 전령까지 챙겨주고 캠프를 조금 먹다가 바텀갱을 갔습니다 왜투패 원딜인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전멸쿠강타 궁으로 투패 잡아주고 궁을 잘못 산 세나까지 뒤돌이와 함께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3천원을 들고 다르킨 게이지까지 모두 채운 상태로 집을 갔습니다 선녀를 사고 변신 후사이러스까지 따줬는데 써렌 분명 게임시간은 11분인데 그렇습니다 상대 정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뭘 어떻게 돼?